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잊지 말아요 가슴속으로 그들 향해 외치는 말돌아가치는 서러워도 울지 말아요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 괜찮다면 어떤 날에는 더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 숨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 곁에 있어줘 나의 품에 안겨줘요 슬픈 날들이 지나가면 그때라면 온 세상을 다 줄게요